안녕하세요. 오늘은 커스코 브리오쉬을 이용해서 실패 없는 간단하고 쉬운 이지 베이킹을 준비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냉동 생지를 해동하고 2차 발효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온에서 2시간 또는 5분 50도에서 40분간 따뜻한 물한 컵과 함께 넣어 두시면 됩니다. 와우 벌써 두배를 부풀었네요 자 지금부터 맛있는 호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스윗 레드빈 페이스트를 동글동글하게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발효된 생지에 페이스트를 넣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세번째 오일 브러쉬로 찜기와 번에 발라주고 스팀하면 모양 그대로 서브할 수 있답니다 팀으로 15분 쪄주면 맛있는 톳빵이 완성이 됩니다. 와, 정말 동그란 모양 그대로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있는 톳빵이 만들어졌네요. 초간단 소세지를 이용한 두가지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소세지 롤빵입니다. 바르는 생지를 길쭉하게 늘어뜨리고 소세지에 돌돌돌 감아줍니다. 그리고 빛깔 좋게 계란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예열된 180도 오븐에서 13분간 베이킹 해줍니다. 와우, 벌써 먹음직스러운 소세지 롤빵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낙엽 소세지빵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가려된 생지를 밀대로 빌어줍니다. 그리고 소세지를 감싸주세요. 그리고 가위을 이용해서 소세지를 일정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소세지 끝에서부터 지그재그 모양으로 펴줍니다. 와우 정말 낙엽 모양으로 잘 나왔네요 다음은 토핑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잘게 썰어둔 복숭아와 사과를 이용해서 마요네즈 한스푼과꿀한스푼을 넣고 섞어서 토핑을 소세지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180도 예열된 오븐에서 13분간 베이킹 해주면 완성됩니다. 와우 정말 잘 구워졌죠? 커피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호빵, 소세지 롤, 낙엽 소세지 이렇게 세가지 빵을 만들어 봤는데요. 집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더욱 건강하게 냉동 생채를 이용해서 맛있는 간식 만들어 보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